손님한테 물어봤거든요. 그더니우원에서 손님? 오셨다고 하는. 아 우와, 거리가 엄청난 산에. 그러니까. 문 닫았나봐 여기도. 여기도 여기도 사라졌어. <웃음> 없다 없어. 지금 고깃집에 인터뷰하러 가는데 지금 대충 봐도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즘 상황이 근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러 고깃집 한번 가보겠습니다 <웃음> 고깃집! 고고식! <웃음> 이쪽으로 가시죠! <웃음> 진짜 조용하다 명동이 렇게 조용한 적이 <웃음> 어... 진짜 없었는데 여기도 원래 사람들 되게 많이 앉아있고 하는데 여기 마신으로. 외국인들이 응? 한국 치매 말고 진짜 맨날 사람 아 여기가 치맥존이야 치맥거리거든요 여기가, 아, 여기가 그중에서 이제 BHC 전지현이 선전해서 아...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강호동도 유명하기 때문에 강호동 치킨도 유명하고 아 진짜 아. 강호동을이 유명해 강호동 유명하지 아, 강호동 모르는 사람 없지 왜 근데 명동을 외국인들이왜 이렇게 좋아해요 다 있으니까 뭐가 백화점 있지 면세점 있지 식당 있지 뭐 아... 있을 거다 있으니까 요즘 많이 아... 여인가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세요하하하하요 뭐 한창 때는 한 90% 까지 아, 네. 10명 중에 9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? 거의 그 정도 아, 아, 그러면 아. 거의 뭐 외국인들 사이에서 완전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 같은데 뭐 외국에 홍보가 잘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음, 네, 제가 방금 전에 오면서 느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명동 상황이 좀 어떤가요? 거의 개 박살이 났다고 보는데 외국분들 자체가 아예 뭐 비행기가 안 뜨니까 어쩔 수 음. 없는 거긴 한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외국 사람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명동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한국은 좀 약간 안정된 상황인데 외국은 좀 아직도 심각한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. 명동은 또 우리들 인식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... 많은 곳 음.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 좀 많으시다 네, 그런 거죠 음, 그러면 사장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막 2, 3월에 되게 심각했잖아요 그때 사장님은 외국 분들이 올때 불안한 건 없었나요? 처음에 발발할 당시쯤에 코로나가 발병했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왔냐고 라 저희가 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네. 그랬더니 우원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와 아, 대박 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때 음그 아, 저희 힘들었지. 직원들 중에도 감기 한번 걸리면 열흘 동안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게좀 있었죠 네. 저희가 오면서또 진짜 보니까 폐업한 것도 은근 많더라고요. 음. 지금 일단 제가 저희 바로 옆 옆집에 마라탕집이 아, 있었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오늘 폐업을 하셨어요. 아. 아,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집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집세를 좀 내려줄만도 한데 전혀 내려주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음. 그럼 이쪽도 좀 아직 안 내려갔네요. 저희 조금 내리긴 했어요. 조금 음. 근데 조금 내렸는데도 뭐 이걸로는 사실 명동 같은 경우는 월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네. 그래서 사실 조금 내린다고 이게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음. 집주인에게 한마디 <목소리> 잘 지내시죠? <웃음> 부탁드립니다 아네 아, 부탁드립니다 네. BGM 좀 깔아주시고 <웃음> <웃음>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몇 퍼센트 정도가 폐업하신 것 같아요 기존보다? 일단 폐업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2, 30% 정도는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음. 가게를 쉬거나 아니면 은 단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반 정도? 반, 네. 반 정도? 반 정도는 다들 뭐 음. 시간을 단축하거나 뭐 인력 감축은 뭐 거의 100% 다 했을 거고요 사장님도 인력 감축이 어느 정도 됐나요?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원한테 좀 고마웠던 게 많아서 네. 유급휴직으로 아, 급여를 아 주면서 휴직을 시키고 있는데 와... 저 유급휴직은 네. 처음 들어봤는데요? 네? 아그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? 그러니까 뭐 비율은 많지는 않겠지만 아니 제가 그때 왔을 때 보니까 직원이 꽤 많던데 다유급휴가로다 유급휴직으로 유급 들어봤어요 와우! 저도 직원 했죠 아 저... 일하고 안 돼요? 오늘부터 좀실롯 <웃음> 아 근데 진짜 일하셔야 돼아 진짜 일하죠 <웃음> 일하러 하고 이제 아, 아, 아. 유급휴직 <웃음> 뭐 어떻게 해야 좀더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? 음, 정부에다 계속 지원을 바라는 거는 음. 더 이상 힘든 것 같고 집세가 좀 많이 안정이 되면 또 다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위한 가게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? 음, 그러니까 외국인들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더 퀄리티 좀. 높은 음. 그런 식당들이 많이 명동에 생기지 않을까?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매출이 떨어졌나요? 매출로 따지면은 한 10%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. 10%? 100%가 아, 그러니까 100 있다면? 100% 지 제가 10 생각하는 1트가 아니라 그 10%예요? 네. 10%, 1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매출 자체가 아 그러다가 지금은 단골손님이 다시 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조금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미미한 수준이죠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나중에 오실 고객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뭐제 고객이 될지 뭐 여기를 지나가시는 행인 분이 될지 뭐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동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되게 열심히 한국분들의 그런 호감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명동 많이 좀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하실 분들은 소비 많이 하시고 또 아끼실 분들은 조금 더 아껴서 좋은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찾아왔으니까 가게 홍보시간 10초 5초 지나는데아 <웃음> 아, 시작이었어요? 아 시작했죠. 이제 아. 예, 명동에 아, 명동. 끝났습니다. <웃음> 명동의 야끼니코 명동 풍미라는 바람 숙성을 이용한 고기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. 고기 맛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거니트는 고기입니다. 이쁜 척하지 말고.